좀 요행하는 컬러라던가 다시 내이 브런치 게자다 시키는 사이시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咁唔知喺畫面度睇唔睇得出呢其實我而家個布丁頭都幾嚴重啦髮尾已經係勁啡個髮根就已經生返曬啲深色頭髮出嚟咁所以今日就想帶大家同我一齊整頭髮佢係喺韓國間幾大人嘅連鎖髮型屋就係叫 c a r h o m r o o m 其實我呢兩年嚟基本上一路淨係揾呢個 s h i n 去幫我整嘅所以佢都幾清楚我鍾意啲乜嘢同埋我適合啲咩嘅髮型呀髮色咁樣同埋佢真係整得幾好囉覺得因為喺之前呢我有嘗試過一啲比較顯色少少即可能紫色嘅 無論係睇其他香港啊或者韓國的髮型屋都係話要漂先可以整到嗰啲色出嚟但佢係唔知點樣可以調到不唔使漂最盡量唔傷害頭髮而又然後出到我想要嗰隻色出嚟所以一路就是去佢嗰度整頭髮其實呢我都未諗到我今日要整啲咩色嘅純粹而家啲頭髮呢已經甩色甩到好黃所以我就想去染髮令佢整體望落去乾淨啲啦 仲考慮緊要染淺色少少啊定係染深色少少噉就一陣間去到特別需要爭念全權決定我今日會做嘅髮型同埋髮色係點樣啊 l e t s g o 我<音樂> 혹시 요즘 뭐여행하는 컬러라던가 그런 거 있을까요? 음, 요즘에는 펭보다는 약간 안 해본 컬러를 많이 하고요 카키 색깔도 많이 하고요 근데 지금 약간 따뜻해잖아요 따뜻한 계열로 많이 해요 주황톤, 붉은 톤도 많이 해요 밝게 오 컬러 한지 얼마 됐어요? 저 이게 한두 달? 뭐 너무 좋거뭐했전에뭐였죠 그 그냥 통 다운 했어요 그때 진짜 어때 <웃음> 근데 이거 다 빠진 거예요 색깔이 음 지금 보면 라인이 그라데이션으로 갔잖아요 그죠? 네 밝게 염색하면 또 그라데이션으로 밑에가 밝아요. 아 이거 한 톤으로 맞추고 싶으면 이톤 비슷하게 네, 하래 네, 색깔만 네, 바꾸게 하면 될것 같아요. 붉은 계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노란 네. 계열 갈색이 많죠 이게 발색빛이 네. 없어서 오히려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약간 아, 컬러 네. 있으면 얼굴이 어, 조금 색조처럼 보이게 되기 음 때문에 눈이랑 이런 데 많이 화장한 것처럼 네. 보여요. 약간. 조금 있으면 봄 다가오고 여름인데 컬러좀 있는 거, 아까 말한 거 약간 붉은 계열로 화사하게하시니게 음... 나은 거 같거든요? 네. 봄 계열에 맞춰서 하고 또봄 지나면은 더우에 얘가 분명히 또 노래지는 느낌 이나고거 약간 밝아져서 그럼 그때는 하고 싶은 색깔, 카키 색깔 이런 것도 음... 여름에 갔죠 근데 음, 음. 네, 왜냐면 지금 카키 색깔 하면 많이 다크해져요 그러면은 이것도 시간 지나서 빠지는 게또 걸려서 좀 더워질 때는 탁하게 빠지기 때문에 음... 체인지가 조금 얼룩걸룩할 수가 있어요 아지금요 한번 배분계로 싹 잡으시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근데 저 이제 개강이니까 엄청 튀고 싶지 않거든요. 어, 어, 어, 어. <웃음> 엄청 쨍하지 않게 엄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네. 와인 스파를 생각하시면 되고. 사각 부분도 네네. 저그 앞머리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 시수로네. 살 네. 살짝만? 약간만. 살짝? 시수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있는거 없는 거 하면은. 네네 뭐, 맞아 넘길 거수 예쁘니까. 있는 어, 그런 어, 역시. 내리고 싶게는. <웃음> 抹記嘅水蛋的抹啲咧依個是貼盤其實一路都係嘅染頭髮之前我盡量前日都唔洗頭因為啲天然嘅油分可以保護到啲頭皮跟住第二個頭髮勁鬱突咯<笑> 喺韓國通常係美容院都會咁樣俾啲零食啊有啲嘢飲等你整緊頭髮嘅時候可以解下悶啊不過好似呢間咁樣有 b r u n c h s e t 嘅美容院我真係第一次見咯仲係唔使錢嘅只要你同佢講呢佢就會即刻整出嚟 전 핑크하네요. <웃음> 어, 완전 많이 밝진 않아요. 네네. 근데 전혀 핑크핑크 핑크 아니에요. 네. <웃음> 원래 보여서 그런가 이제. 맞아 맞아. 안무를 뛰. 제가 안무를 뛰용. 이렇게 내가 이런 약간만 연결할 거거든요. 약간. 네. 이게 지금 보면 앞에 실수로뱅 네. 사이드뱅.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야 고객님이 드라이하고 모였을때 넘어갈 때 자연스러워요 근데 얘가 짧으면 광대 라인이 너무 많이 거어요커버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더 길게 자연스럽게 빼놨어요 밑에 조금만 자를게요 <웃음> 이거 맞아요. <웃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뒤에 가 이렇게 뭔가 걸리죠. 네. 길을 옆으로 보내야 돼요. 옆으로? 음, 응, 옆으로. 그래야 좀더 시스루 느낌이 나요. 네. 위에서 옆으로.